이번 시간은 이제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을 상태를 확인합니다. 레벨도 상태도 모두 양호해 보입니다. 에어클리너 먼저 교체합니다. 교체가 매우 쉬운 편입니다. 엔진 커버를 탈거하면 주입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킹을 꼼꼼히 해주고요. 언더 커버를 탈거합니다. 소렌토 스마트 스트림 엔진의 하단 구조는 이렇게 생겼네요. 필터 하우징 플러그를 제거해 오일을 배출합니다. 필터를 제거해 주고요. 기존 엔진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입으로 보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신품 오링 및 필터로 교체합니다. 오링에는 신유를 발라주고요. 필터어증 플러그도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오링에 신유를 발라주고요. 파우징을 손으로 살살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플러그도 마찬가지로 토크 체결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플러그를 손으로 끝까지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교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소렌토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쉐어 힐릭스 울트라 C2C3-0W30입니다. 소렌토 디젤 엔진의 오일 규격을 정확히 충족하는 100% 합성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약 80% 정도 세팅되었습니다. 시동을 켜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드레인 플러그, 오일 필터 모두 깨끗합니다.